그러면 다음 생에는 사실 얼굴이나 성격도 다 고를 수가 있거든요. 네. 사실 겉모습이 저는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고 그냥 아, 건전한 신체, 몸. 지내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. 건전한 신체? 네, 몸. 네, 신체. 여기는 겉모습을 중요시하지 않고? 네, 그 평평한 얼굴로 태어나도 상관이 없어요. 다만 키가 <웃음> 지금보다 좀 컸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. 제가 제 인생이 딱두 명. 저보다 키가 음. 작았어요. 진짜요? 어. <웃음> 대머리한테는 머리 얘기하면 안 되는데 <웃음> 김 선생님한테는 키 얘기하면 안 돼요. 모르셨어요? 저는 진짜 키가작아요 지금 키가 배틀, 배틀해? 배틀 해. 배틀? u 치몇 센치요? 저는 진짜 얘기, 5 이상? 오케이 콜! 나도 150 이상! 어? 우리 비슷한데? <웃음> 비슷한데?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이거 너무 박빙이다 박빙이다 어, 박빙이다 막상막하다 여러분 지금 투표하세요 팅산님이 더클거 같아요? 김선생님이 더클거 같아요? 지금 채팅창으로 팅산 아니면은 김선생님 어 팅산이 더클거 같아요? 월링님 나를 지금 물어본거 내가 몇센치인줄 알고 투표 더 해보세요 누가 누가 누가 더 누가 누가 저 기권합니다 <웃음> 기권합니다 우리 몽이님 기권했어요 어 원심님이 샘이 더클것 같다 우리 샌드위치님도 샘이 더클것 같다고 어어스존데 칸칠라이 시앙시아 요에 진짜 장난해 나 지금 화 날라 그래 166 어딜 겨 여기는 우리 구역이야. <웃음> 6회님, 킹사님이 더클것 같아요, 제가. 오케이. 그러면, 152로 갑시다. 152, 킹사님, 넘어요? 저는 1cm 많아요. 153이에요? 네. 정확히 정말 거짓말 하지 말고 정확히 네. 솔직히 좀 152.4인데 153이라고 하는 거죠. 네. 어, 맞아? <웃음> 맞아요? 맞아요. 어, 저랑 거의 비슷한데요? 제가 지금 152.6인가? 우리 똑같네. 네. 어, 친구야, 우리 싸우지 동, 말자. 동병상상병 어, 동병상면. <웃음> 그런 거 아닌가요? <웃음> 동병상련. 맞아요. 우리 똑같아요. 동병상련이에요, 여러분. 우리는 싸우면 안 되는 사이네. 어, 맞습니다. <웃음> 잠깐만, 우리 유케님모라는 유키, 거예요? 내가 숫자 잘못 봤어? 숫자 잘못 봤어? 유케님 172cm래요. 오, 오, 오. 오, 너무 어이없다, 진짜. 샤이 에너. 어, c m 만 주세요. 우리 조금만 주세요. <웃음> 주제 좀 재밌는 것 같네요. 다음 시간에 더 들었으면 좋겠어요. 선생이 안녕하세요. 우리 윈님은 혹시 키가 160cm 넘아요 네. 폐유시살? 자 오늘도 여러분 수업 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어, 일요일에 만나는 걸로 할게요.